나와도 돼요? 아 그럼요 <웃음> 제가 첫 살값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어 참치 많이 먹고 참치 참치 드세요 아, 참치. 네. 한 참치 말고 핵감으로 된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 그 업소용 참치 있어요 1kg나 2kg짜리 체에 다넣어고 그 물에 다 헹궈서 통질들은 그렇게 먹거든요 어! 근데 그러면 맛이 있어요 훨씬 맛은 나는데 오뚜기랑 동원이랑 어디냐 파조가 맛있나? 다가격가 똑같네 밤깨산 오프너 돌리고 돌리고 이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된다 이거 돌리고 뭐야 새 고장난겨? 작은 걸로 살걸 그랬네? 내가 어? 아주 맛있게 먹으려우와파 사기를 잘했어 와 미쳤다 참치마요 먹어볼까 먹고 싶은 만큼 참치를 넣어서 마음껏 먹고 한국 짜리필 마무리는 참치회 여기가 태평양 <목소리> <목소리>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와 믿었다 <목소리> 완전 큰 참치캔으로 참치마요를 만들고 참치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치마요를 참치마요 뭔 소리야 아니야 비비지 말고 떠먹자 큰 참치 덩어리들을 살려서 와 아, 참치가 입안 가득 꽉꽉 차니까 너무 좋네 와 참치 향만 나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아주 그냥 살아 있어요. 와, 여기 보이세요? 참치 덩어리 큰거 대박. 와. 음. 그냥 행복해.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. 여보, 와 엄청 크다 이거. 아, 참! 마요네즈도! 그리고! 이쯤에서! 짜잔짠짠짠~~ 이거 먹게요딱 놓고! 와, 진짜 환상이다! 기분 너무 좋아! 여기다 이제 볶음김치. 와. 와 미쳤다 이거다. 볶음김치에 김. 와우. 아, 맞다. 참치. 참치 또한번 먹어보자. 아니, 지금 먹고 있는 게 참치인데? 간장? 아, 기름장. 오, 대박. 이거 맛이 똑같아요. 진짜 완전 맛이 똑같네? 식감만 달라. 오. 이거 먹고 먹같다고1고5 0 0원6만원야 아니 물론 이거 이게 먹고 먹거거고요고 먹고 먹고 있요 먹고 먹고 먹자어디가 맛있는 먹이고 사비를 찍어야 되겠지? 와사비착 올려서 간장. 아 근데 또 먹다 보니까 또 여기만 또 손이 가네. 클란, 야 여기 맛있는 걸 같이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. 왠지 이게 비싼 부위 같습니다 기름이 많은,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얘는 그냥 사실 제가 참치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청주에 참치 맛집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얘는 어디 부위지? 색깔이 막 이렇게 줄무늬가 있네 아 맛있다 맛있네 너도 맛있다 삐지지 말고 아, 근데 볶음김치 엄청 잘 어울리네 여러분 볶음김치랑 꼭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볶음김치 사왔거든요 어차피 얘도 참치랑 먹는 애들이니까 뭔 조합이요? 나쁘지 않은데 살짝 매콤한 볶음김치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참치 김치찌개를 진짜 자주 먹었던 것 같거든요? 근데 커서는 거의 못 먹어본 것 같아요. 왜 그렇지? 내가 좋아해서 엄마가 자주 해주신 건가? <웃음> 근데 참치 김치찌개 할때 참치를 무너뜨리면 안 돼! 살 그대로 이렇게 딱 건더기 먹, 주워 먹을 수 있게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가끔 이렇게 끓이면서 푹 해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아이 참치 좀 흐트러뜨리지 말라고! 가면상 이렇 얻어먹는 이제 <웃음> 뭐 요구하는 게 많았네 죄송스럽네 갑자기 <웃음> 볶음김치랑 같이 넣고 와해 막 비벼 먹어도 맛있으려나 맛있겠지 김치 국물도. 근데. 근데, 따로 얹어 먹는 게 밸런스가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. 입가심으로 참치! 이번엔 얘를 간장에 찍어서 가져가죠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면서요? 뭐 이렇게 하면은 밥알이 뭉개져가지고 위에 횟감의 간장이 닿도록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이 맛이 똑같은 걸 먹는 게 신기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참치 원없이 먹어봤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만족감이 어마어마하네 이만큼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한 이렇게 여 6, 곱번은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볶음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네, 맛있네요 그냥 참치가 엄청 많으니까 맛있습니다 뭐 원없이 먹었어 참치회도 맛있는데 다음에 한번또 제대로 참치회만 또한번 먹어보도록